아 위에서 내려와 뭐야 이거 여기 제이슨도 보이네요 하이스쿨 판타지 스파이 액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야, 잠깐만 돌려보자 하이스쿨 판타지 포스트 아폴칼리스 스파이 액션 시공간을 넘어서 즐길 준비 됐어? 학교 학생들인 것 같죠? 뭐지? 점심시간 전에 끝내겠어요. 아이스쿨 판타지. 식빵 무 식빵 문 토끼기 토끼 뭐냐고. 어 이거는 배경이 아포칼립스네요. 진짜 포스트 아포칼립스. 드겠어요. 이건 뭐야 또? 방탈출? 이액 뭐야 이 언니 오이 언니 뭐야 오. <웃음> 뭐지? 세 가지 세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되나? 세 파티가 다른데 완전 분위기가 예측이 안 돼. 이 브라운더스트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게임이 뭔지 예측이 안 가요. 저봐요. 여기서 봤을 때 이거 이게 처음 트레일러였거든요. 운명의 시계침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만 봤을 때는 그냥 중세 원래 브라운더스트 그 중세 뭐 기족 그 단장님 나오면서 그런 풍이었고 네, 예전 진짜 어, SRPG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대서사시. 세상은 그냥 브라운더스들과 비슷하고 그좀 이제 판타지가 섞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딱 봐도 어? 난 용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어? 시골에 살다 어? 올라와가지고 기사 시험을 보는 어? 그주인공있잖아 어? 기사 시험을 시골에서 올라온 주인공 그리고 이 여자는 어? 기족 가문에서 어? 엄청 그렇게 이제 출연 걸 받고 응? 나온 여자애고 가볍게 까 얘는 마법을 쓰는 어? 여, 여자 주인 여자애 한명더 넣어주고 응? 벌써 끝이야? 쉬쉬한걸? 전투도 끝났으니 한잔 어때? 응? <웃음> 그리고 능글거리는 남캐 하나 넣어주고 어? <웃음> 어? 이렇게 가서 여자 꼬시는 어? 남캐 하나 넣어주고 그딱 그딱 옛날 감성의 그 뭐지? 일본 CD 게임 감성 느낌 알아요? 그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여기는 그랬잖아? 여기는 그랬는데 아니 방금 본 영상은 어때요? <웃음> 하이스쿨 판타지의 포스트 아포칼리스의 스파이 액션? 나 이거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그... 그... 뭐지? 그게 안 되는데... 시공간을 넘어서 길 준비... 됐어? 좀 다른 게임 같은데, 둘이... 아까 본 트레일러랑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공식 캐릭터 팩인데... 점심시간 전에 끝나겠어요. 보면 얘 이제, 이제 토끼기 이제 하네. 얘는 원래 그 브라운더스트1에서 봤던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식빵도 물고 있고, 어, 정석으로 자전거도 타고 있고, 여자 세 개, 세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한명더그 제이슨, 그 남자애이잖아. 여기, 여기, 얘도 원래 캐릭터란 말이야. 찐타, 오따구 얘랑, 얘랑 속꿉친구인 설정의 그거란 말이지. 어? 여기는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정. 그 포스트 아콜라, 아포칼립스. 위해 견디겠어. 여기도 이제 얘, 얘는 원래 있던 그 브라운더스 1에도 나오는 캐릭터.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위글인 것 같습니다. 위글이나 아니면 초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해골. 그리 얘만 이제 새로 보이는 좀 캐릭터인 것 같고. 얘는 스파이 액션이죠. 아니. 이거 통과하는 거 맞아? 이거 방탈출하고? 얘는 좀 비슷한 얼굴을본거 같은데 누구지? 얘얘 얘 누구지? 얘, 얘 저격하고 있죠? 이이 언니 이 언니가 좀 이거 이거 피하고 있는 거죠? 이거 피하고 있고. 잠깐만, 이거 너무 우리가 고화질로 안본게 아니었을까? 아니 이렇게 고화질로 볼수 있는데요? 화질 화질 화질 굳이로만 봤네. 여러분, 고화질로 봅시다. <웃음> 아니, 이렇게 화질 좋은 거를 왜, 왜 굳이 화질, 화질 굳이로 보고 있었어? <웃음>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너무 선명해. 시공간을 넘어서 길 준비됐어. 루드빌라는 아니야. 저거 유령이 지나가고, 학생들 있죠. 막, 이렇게 귀에 흔들리는 건 봐. 이제 사인 파티가 기본인 것 같죠? 무슨 글씨? 아, 누군지 처 쳐보면 나온다고 엘리제네, 엘리제 아, 그렇네, 엘리제네. 앤드류야, 얘는 앤드류 와 생각도 못 했다. 앤드류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명 있죠? 제이드나 어, 얘가 쓰는 캐릭터고, 여기도 이 핑크 머리 모르는 애야. 엘리즈 서클버스 이렇게 세 가지 팩입니다. 아까 영상이랑 보면 전혀 뭔지 못 알아보겠어. 완전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또 브라운더스트 2 어, 이게 팩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게임이니 좀 짐작이 안 가요. 나와봐야 될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 일단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푸는 거 보니까 아, 내년 근데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까? 상반기 출시라고 하면 한 6월에 나오는 걸 기대해야겠죠? 6월?